바라보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사람들 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도 별로 안하네 성경 빨리 찾게 할게 주님 확실하게 역사주시고그사람의 눈에 주님의 눈에 꼭 들게 리 해주시고 온갖 복을 다 쏟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태봉사장 23절 시작 더 크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능력받는 것도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 아멘 크게 할때그 능력이 임할 절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주님 이것 제일 빨리 찾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작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에 곧가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주님, 누가복음 10장 9절 진짜 진짜 빨리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소. 시작. 시, 누가복음 10장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말씀인데, 같이 나처럼 사역하라. 나처럼 사역하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면서 전파하며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이것을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서 나처럼 사역을 하라 나처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 그 명령이 무조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첫째, 그 말씀의 능력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가르침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해보세요. 가르침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많은 것이 있어요. 첫째, 말씀을 주신다. 두 번째, 은사를 주신다.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들 확증하는 방법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을 열게 됐는데 두 번째는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같이 하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왜 받아야 하느냐? 예수 믿고 공원 받아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힘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이제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유지시키고, 나로 하여금 힘나게 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죄인달에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명. 사명 사명 목숨 걸고 일하라 그런데 사명이 오기 전에 사명이 생기도록내 안에서 내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느껴지고 생각나고 회복하고 의지력이 생기는데 그것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 해보세요. 소명. 누가 누구를 전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힌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불러서 교회에 앉혀놨어요.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학교 안 가도 제가 가장 간단명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어떤 환경과 사건과 질병과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건들을 통해서 아까 김남덕 사모님 이야기했잖아요 죽을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목적과 목표가 생겼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름부심의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름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얻었는데 두 번째로 해당하는 부분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동참할 일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동참을 해야 돼 동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소명은 내 안에서 영어로는 motive 내 안에서 소명이 만들어 주님의 나를 부르셨어 선택을 하지도 부르셨어요 소명인데 이 소명은 외적인 소명이고 내적인 소명이어요 내적인 소명은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외적인 소명은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말씀으로 살아야지 11조 해야지 감사해야지 전도해야지 영으로 살아야지 내 몸을 움직여서 주님의 말씀이 그신을 따라가는 것을 외적인 소명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증감하고 말씀을 읽고 내 안에서 확신하고 영으로 사는 것을 내적인 소명 그 소명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환경적으로 몰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소명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사는 목적인지 몰라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명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명이 약해져서 그래요 소명이 약해지는 원인이 뭐냐? 내가 세상화됐어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졌어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늘 하는데 가르침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 세상 문화는 그래. 왜? 죄와 관련된 문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엊그제 제가 그런 설교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으셨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되었어요성령 받도록 하시기 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을 잠잘 때철야기도 하셨어요. 낮에 똑같이 전도하는데 예수님은 또 산에 올라가서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 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신해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 밖에 없었고 밥을 먹어야만 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이 안 풀어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기름 부음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갈급함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니고데모 유대의 유명한 관원장인데 거듭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의 그 율법을 알고 있지만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왜? 성령의 거듭남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너는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질문하는 것이 엄마 뱃속에 다시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너는 선생님에서 그것을 모르느냐 영의 일은 영적으로나게 분별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알든 모르든 알든 모르든 이거 되면 그냥 그냥 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고 결국에 기도하는 과정에 뭐가 생기느냐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자 누가 깊은 체험을 하냐 느 누가 약한 체험을 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쪽으로 주님이 몰아가시는데 내가 동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주님은 성령님의가르침 뭐냐 경험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시키는 건데 너는 왜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내 손에 잡혀야 내가 경험할 텐데 기도하러 와야 할 텐데 철야기도 한번 해봐라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성경의 해결책이 나와 있으니 고린도전서 4장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에게 희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있는데 영적 아버지가 없다 지금 이시대는요 일만 스승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설교 잘하는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넘쳐요 그러나 영적 스승이 없고 영적 아버지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영적 아비 강력한 영적 아비 중심으로 영적인 자녀들이 모아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으게 하셨어요. 네, 네. 중국에 갔더니 추방 당했잖아요. 공항까지 와서 비행기 티켓 하는 자는다 봐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공항까지 와서 며칠씩 걸려서 와가지고 귀안고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은 우리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울어재키는지 눈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흐르키에서 우는데 흐르키에서막 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란 얘기다는 그곳에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껴안고 막 울잖아요 일만 스승이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세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영적인 자녀들을 갖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일만 스승은 일만 스승은 뭐냐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인정해 예수를 믿어 성도도 일만 스승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교만해졌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불있는 영적인 바람, 성도들이 왜 갈증이 있고 왜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능력행하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가르침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일만 스승이야 한국 교회에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 많습니까 성령의 역사 끝났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어? 자 그런데 교단과 교리와 신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야 봐라 나 봐라 밤새도록 가서 기도하지 않냐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지 기도하지 않지 나 봐라 너희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나는 밤에 가서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기도하지 않냐 기도, 기도를 왜 하는 줄 아느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교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거예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기름으로 막 물붙듯이 하셨어요 믿습니까?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런 능력이 임하지 기도 안하고 잠만 피필 잡고 게을르고 나태고 그런 종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하들에게, 자, 봐라. 내가 하는 거잘 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 문득병 환자 고쳐지지? 저는 내가 펴지지? 소경이 눈을 뜨잖아. 병든자가 고쳐지잖아. 즉석에서. 나를 봐라. 자, 내가 하니까 된단 말이야. 왜도아 되지? 귀신을 쫓아내! 병이 낫고 귀신 딱 하라고 하면 나가고. 회복되지 춤춰 하나님 능력 받아! 절약들도 할수 있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시도를 해 그러나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자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저도 영적인 것을 접했을 때 그런 혼란이 왔어요 막 낙심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 저 사람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더덜하는데저 교회에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있고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좋은 열매가 있고 나는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아내가 우리 사모가 병만 더 들어가 도대체 뭐야 사모님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도 나는 내 나름대로 영적으로 살고 성경을 파고들고 좋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 병은 좀, 정말 점점 더 죽을, 죽을, 죽, 죽는 날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근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내가 아주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딱 맞는 구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성경이라고 말할 때말씀에서 틀리지 않으려고 원어성경 신구양 66권에 대한 원어성경을 딱 펴가지고 원어사전까지 준비를 딱 갖춰서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도 원어성경 원어사전 펴보면서 눈이 빠지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거 보고 그런데도 좋은 지식은 있고 좋은 신학이 있고 좋은 원어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것이 너무나 약했어요 주님 내게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원어 보느라고 눈알이 빠졌습니다 성경 안틀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범된 사례를 사복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 중요한 역할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과 항상 동행을 했어요 할렐루야 동행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이 넘쳐서, 치유의 기름부음, 능력의 치유부음, 어, 어, 기름부음, 병을 고치는 능력, 그런 엄청난 능력들이 항상 넘치고 넘치고 넘쳤어요. 사도영재 10장 3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쳤다. 기름부터 다쳤다. 순식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제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있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있고 말씀의 기름 부음, 선한 기름 부음도 있지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함께 하실 때도 있지만 강력한 기름과 능력을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집사들도 병고칠 수 있고요 초대교 일곱 집사인들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어요 빌리집 사 보세요 기적 사마리아를 뒤집어 놨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거는 지금 한국 교회 의 모든 목사들과 성도 다 잘해요 주일학교 교사들 전사님들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터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을 제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귀신 들을 때 쫓아내야 되고 병 들을 때 고쳐야 되고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항상 충만한 교제가 있었어요 일하는 현장에서도 동료가 쓰러졌다 하나님이 우리 내가 나가는 출석하는 교회가 성령의 불의 교회야 성령의 불로 고쳐버려야지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가 케냐를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야 돼 그때 한참 IS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지구상에 많이 있을 때니까 우리를 닭장차에다 실어가지고 호텔로 가는데 호텔에 가는 내내 우리 팀 빼놓고는 다 IS 같이 생긴 사람들이야 머리에 모아놨고 수염도 길고 배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납치당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호텔 간대 데 호텔에, 그, 뭐야, 저, 응접실에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우리 장난 한번 쳐보자. 주님, 우리가 성령의 불 속으로 할 테니까 저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날까요? 사모님과 내가 성령의 불 하고 우리 팀들이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쪽에서, 으에으에으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것이 성령의 불이야 인간의 회개하고 있음에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능력이 함께했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병을 다 고쳐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복음 선포는 그냥 복음 선포가 아니고 거기다가 표적 플러스, 기사 플러스, 병고찜 플러스, 능력 플러스, 축사 축기 플러스 모든 것을 다 합쳐 놓은 토탈 사역이죠 토탈 사역 그러니까 일체형 사역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둘씩 둘씩 짝을 보내면서 7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야, 봐라. 나처럼 가서 사역해. 이루와 기도해 줄게. 안죽해 주고.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톡같이 귀신들이 막 박살이 나고 하늘에서 귀신들이 막 번개같이 막 툭툭툭툭 툭막 떨어지고. 공중에 여러분 모기 많이 있을 때 스프레이로 쫙 뿌리면 막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벌써 아셨어요. 잘하고 있구나. 음. 나처럼 하고 있네? 그래. 바로 그거야. 제자들이 와가지고 신나게 주님께 보고 했어요 주님! 주님! 기생들이 우리에게 꿀복하고 한복하고 쫙쫙 잡아주고 뻗고 그냥 난리! 연병을 했어요. 이야! 주님 엄청났습니다. 그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행복하는 것도 절대 기뻐하지 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초기 사역 말씀 사역 초전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다루시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요 더 강력하게 머물러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야 너 능력으로 살아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영으로 살아야 돼 내가 너를 기적으로 인도할 거야 지금 너는 기적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너가 기도가 필요하고 너에게 순종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날 만큼 성령의 기적이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날 만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또 몰아가세요 어디로?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가세요. 자, 사막에 예수님이 40을 금식해 놨는데 가보니까 체감온도 40도, 50도 이상 올라가요. 40도는 아니야. 50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성경에는 성령께서 나사라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충만했는데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40을 금식하고 있는데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에 가니까 물한 모금 막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쪽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가능한 벽을 뚫고 갈수 있도록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들 교사들, 주의종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히 가르치시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무언가를 시키셨어요. 기도하러 가자. 능력 행하러 가자. 내가 불을 던지러 왔으니 불이 너에게 붙어서면 좋겠다.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발 좀 알고 살아라.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을 안 받고 다른 쪽으로 가느냐 왜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 가느냐 이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인지가 있고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자꾸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기름붐을 시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만 가르치는 거야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런 말씀만 늘려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나아에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도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왜? 디모델은 봤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욱더 의지하고 영적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요 훈련만 시켜 제자 훈련만 시키려고 성경 공부만 시키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자라나잖아요 지식이. 지식이 지나치게 많이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동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 말씀 들으면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행동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요 믿습니까 동참하고 말씀 듣고 동참하고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봐봐 주여 나와 네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의 문화는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문화가 주는 영향력 속에는 내 신앙의 역할을 축소시켜 버려요. 여러분, 핸드폰 경험면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영적으로 살 의지가 없어져버려요. 핸드폰 주님만 붙잡고 있잖아요. 핸드폰 안 가져오면 핸드폰 찾으러 다니나고. 내가 교회는 오늘 안 가도 상관없는데, 핸드폰 잊어버리면 핸드폰에 미쳐, 사람이. 주님이 네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미치질 않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역할이 자꾸만 줄어드는데 영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미치고 환장을 지림 주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예0 때마다 핸드폰만 들먹이고 있어 요 어떻게 해요 세상은 생각과 지식과 관념을 더 높게 평가하고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문화는 관념과 학문과 지식을 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왕래가 빨라지고 교류가 빨라질 때 주님이 그날 그날 환란의 바람이 오면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면 용룡력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지식과 왕래가 빨라진다니까요 여러분 핸드폰만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신학교도 교회도 성경학교도 교단들도 다 그런 모습으로 지식 위주로 지식 위주의 신학교, 지식 위주의 교회, 가르침 위주의 신학교, 가르침 위주의 교리, 신학 위주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문제를 더 악화시켰어요. 성령을 받아야 주관적인 나의 체험도 만들어지지. 지난번에 뉴스에 장신대 대학원 나온 학생이 목사 시험에 떨어졌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 친구가 동성윤애를 옹호해요 이런 개같은 인간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성윤애자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건져 줘야 된다 껍데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동성윤애자를 옹호하는 자가 목사가 되면 실제그 목사들이 있어요 한국에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개판이야 개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태어나면서 성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태어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성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하고 싶다고 남자로 바꾸고 여자하고 싶다고 여자로 바꾸어요 하나님의 창조 권세에 이제 도전하는 거 인간이 이게 바벨탑이에요 우리에게 지식이 많은 지식이 담겨진 핸드폰을 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으로 살려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싶어도 자기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내 세상적인 경험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르다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과 능력과 철회하기도 할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요 언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는 교회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전이가 되면서 막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 나처럼 사여가자 예수님처럼 사여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회로 이렇게 모였어요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실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것으로 꽉차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